이제 이걸 해보자 하우스 훈련을 해보자 쇼파 못 가게 했었거든? 어제 저녁에 집에서 자게 하려고 쇼파를 못 가게 여기 위에다 의자 저, 저 의자를 올려놨는데도 애들이 바닥에서 자고 있더라고 이 집은 좋은 거라는 인식을 줘야 해이 집은 너가 너한테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을 줘야 한대 내가 이거 찾아봤거든? 그래서 첫번째 방법! 첫번째 방법은 1번! 애들 간식을 준비한다 애들 간식을 애들이 진짜 환장하는 걸로 짠! 이 황태포 있죠? 황태포 이렇게 간식을 준비를 해서 집 안에다가 먹을 걸 숨겨두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집 안에서 노즈워킹도 하고 먹겠지 사투야! 사투야! 넌 저기 들어가야지 꼼지집이 아니라 사투야 이 사투야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 사 옳지! 들어간다! 꽁찌 너도 넌 저기! 옳지! 잘한다! 꽁찌야! 넌너 집! 아니 꽁찌야 너! <웃음> 너는 니네 집 가야지! 뚱찌야 꽁찌야! 꽁찌야! 꽁찌! 꿍찌. 꽁찌 여기 들어가! 여기! 가봐봐! 있어 있어! 자 가봐! 어! 꽁찌! 똥구멍! 꽁찌가 진짜 안 들어간다니까 아니 꽁찌야! 아 얘들아! 에? 거기 꽁찌집이야! 타투야.. 아니 꽁찌야 거기.. 타투집이야! 어어갔다 어? 들어간다. 어? 에? 어디야? 타투야 방구 방금... 방금 너 카메라에 대고 방구 껴니?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집에 살아 타투는 작은 집이 좋구나? 니투그은너그집 너무 너한테 작아서 들썩들썩 거리는데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보지 자보세요 여러분 내가 파도를 이렇게 들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니, 사주갈래 간식을 들고 아유 나는 들어가서 간식 먹어야지 좋겠지 안전 <웃음> 집에서 살아야 해집도요 너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여긴 너의 홈이야 You're 홈스리 도 홈스리 홈 툭치키 툭치키 툭치키 툭치 홈스리 홈나진아내말 듣고 있어? 여긴이제네집이야 <놀람> 알겠지? 할 야, 근데 이집 되게 안락한데? 약간 어렸을 때 이불 속에서 그거 하는 느낌이야. 이불 어렸을 때 이불 속에서 기지 만들던 그 책상이랑 의자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불로 기지를 항상 기지 같은 거나 방뭐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 애기 때 그런 거 아, 해본 사람 있어? 한, 아, 뭐, 학교학년 꼼꼼아 여기 안착했어요 여러분 아니 애들이 웃긴 게 뭐냐면 지네들만 있을 땐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약간 내가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아 여기가 들어가도 되는구나 마치 내가 기미상봉이 된것 마냥 내가 기미상봉이 된 느낌이야 그치? <웃음> 여기 되게 아늑하네요 좋아요 여러분도 하나 사보세요. 여러분의 방이 갖고 싶다면. 한번 사서 들어가보세요. 약간 기분이 되게 아늑하고 좋아요. 따뜻해. <웃음> 꽁찌와 나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어. <웃음> 여러분! 저의 방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웃음> 여러분, 들어와 보세요. 여기 안에가 극세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일단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내가 침낭을 깔아놨어 보여요? 응. 그래서 이침낭이 엄청 폭신폭신하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내가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자리가 요렇게 많이 남아 나랑 타투랑 꽁치까지 들어갈 수 있어 꽁치가 지금 까끗. 여기서 구경하고 있어 나를 머리를 밟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합다 타투야 들어와봐 아! 아! 아 기분이 안 좋아졌어 <웃음> 기분이 매우 매우 별른데? 타투야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지 타투야 일로 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빨리 타투야 타투야 그슈파내 거라고. 아니 타투야, 그슈파내 거라니까. 이게 니네 거고, 그건 내 거야. 여기요, 이게 니네 거고, 그게 내 거라고요. 돌아오세요, 빨래. 지금 댕댕이가 제 소파에 누워 있고 제가 개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타투는 매우 기분이 좋답니다. 왜냐면 소파에 앉아 있거든요. 아, 헤헤헤. 좋아. 소파가 좋아? 응? 다하고 싶은 거해 엄마가 이집 쓸게, 야빠고니까 엄마가 이제 여기서 자고할 테니까 뭐 그거 네가 해.